얘들아 얘들아 초코 장수 개끔 줄까? 개끔 개끔 줄까? 개끔이 뭔데? 개끔 줄까? 개끔 줄까? 개끔? 개끔 줄까? 개끔? 개끔 줄까? 개끔? 개끔 줄까? 개끔 몰라? 개끔? 개끔! 개껌! <웃음> 개껌 줄까? 개껌! 줘? 먹을 거야, 말 거야? 개껌! 줄까요? 개껌 개껌 아, 고기는 금액이라고 생리고 개껌 줄까?